항상 운동하는 새벽 시간은 이제 너무 춥다 아니 솔직히 무서워 너무 어둡다 앞구르기가 잘 돼야 하루가 잘 굴린다 보면 볼수록 명란젓 같은 종아리 턱걸이 연습할수록 강해진다 처음엔 한 개도 못하던 턱걸이 이제는 어설프게 세개 가능하다 와나참 실했구나 내 몸을 떠난 지방들아 잘 살고 있니? 못 먹는 감다 되면 딱한 개만 먹을 거다 마늘은 이정도면 될것 같아 아직 부족하지만 이정도면 쓸만하다 엄청난 속도 100m 달리기 19.8초 삽가능이다 팽이버섯 가격이 좋아졌다 존버는 승리한다 내 코인은 존버후 증발했지만 버섯은 건졌다 신기한 물건을 구매했다 엄청난 혼종소스 타바스코 스리라차 짝퉁이 아니다. 맥킬러니 진짜 타바스코 회사에서 만든 스리라차 소스. 뚜껑 핥아먹는 건 국룰이다. 와맛 미쳤다. 진짜 너무너무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새로운 맛에 빠져들었다. 정말 대박인데 맛있는 건 이유가 있다. 양류가 저렇게 들어있는데 맛이 없겠냐? 성분표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타바스코 이름을 너무 믿어버렸다. 분노의 등산질주. 저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처먹다니 어쩐지 달달하니 맛있더라. 먹은 만큼 열심히 뛰어서 날려버려야 한다. 정신없이 뛰다 토끼를 잃어버렸다. 요즘 일몰 시간이 빨라져서 최대한 빨리 올라갔다 와야 한다. 한여름에 등산하면서 무서운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아직도 살짝 무섭다. 저쪽 방향에서 누가 날 불렀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못 들은 척하고 앞만 보고 올라왔다. 개토끼랑 같이 와야 안 무서운데 단거 먹고 판단력이 흐려졌다. 역시 당류는 위험해. 남들이 보면 내가 가장 무서울 수도? 앞 모습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비만 시절 저 똘끼가 없어진 것 같다 앤 같은데 멋있어 내 카리스마는 몸무게에 비례한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는 다이어트 할만한데 정말 쉬웠는데 지금은 힘들다 하루에 딱두번 정도 라면을 8개 정도 끓여먹고 싶은데 목표로 달성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힘들어도 버티고 버텨서 누구나 할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매일매일이 위기지만 반대로 잘 버티면 매일매일이 기회다 나갈거 간다